안녕하세요. 제 교육 철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계명문화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이성호 교수입니다. 2021년 올해 식품 한국식품영양 관련 학과 교수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2022년에는 한국식품영양학회 회장을 맡을 것입니다. 제 교육철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식품영양조리제거제빵을 포함해서 음식 관련 모든 전공자들에게는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분자 단위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물질들은 고유한 성질,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가 분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자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없다면 정확히 물질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 모든 것이 물질입니다. 학문적으로 분자 단위에서 물질을 다루어야 하는데 이공계 학문 영역에서는 물질을 다루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 또한 모든 것이 물질이 물질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물질을 이해하지 않고 어떤 학문적인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물질에 대한 기본 바탕 위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전공자로서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학문적 밑받침을 돕고자 합니다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물질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 또한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만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있 우리 정신, 영혼입니다. 다시 말해 물질보다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혼, 정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면 저의 교육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영양, 조리, 제거제, 빵을 포함한 음식 관련 모든 전공자들에게 물질 기본 성질이 나타나는 분자 단위, 모 l 큘 단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공계 학문 영역에서 물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주 곤란합니다. 물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의 정신 영혼이 정말로 물질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저의 연락처. 를 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교육철학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